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무슨 비가 내렸죠? 가을 비. 봄에 내리면은 여름에 내리면은 여름 비가 아니라 장마 비입니다. 그때는. 아, 겨울에는요. 겨울 비. 가을 비 이제 가을비 내리면 무슨 노래 생각납니까? <웃음> 역시 합창단은 다르시네요. <웃음> 맞아요. 가을이면 가을비 우산 속, 누구 노래? <웃음> 체언 노래. <웃음> 체언 노래, 이제 가을비 우산 속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리움이 눈처럼 쌓인 거리를. 나 혼자서 걸었네 미련 때문에 왜 그렇다고? 미련이나 집착 때문에 <웃음> 예, 가을이면 날씨가 참 좋습니다 가장 1년 4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한테는 가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가을이면 아름다울까? 왜 아름답죠? 단풍, 칼라빛이 물론 사계절이 어, 칼라가 없는 계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가장 화려한 아름다운 색깔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을이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에, 산은 산, 두두, 물물, 산은 산, 물, 물은 물물 산와 대지가 아름답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름다운 이 가을에 각자 삶이 다 다르듯이 저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야 저거 언제 다 치우지? <웃음> 예. 우리가 흔히들 말합니다. 아름다움이란 것은, 번뇌의 꽃이란 것은 아름답다고 표현해요. 우리 번, 번뇌 망상 필 때가 굉장히 즐겁지 않으세요?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번뇌 망상을 피고 나서 그것을 뒷중려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뒤뒷중하려면 머리 아파요 사실 망상 필 때가 좋은 것이지 에, 저는 이제 떨어지는 낙엽 특히 지금은 불일함의 상징적인 호박나무 잎사귀가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둘 떨어질 때는 제가 스스로 손으로 주, 주워요 그다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서로 해야됩니다 지금 오늘 가을 비가 내렸거든요. 가을 비가 내렸으면 어떻게 되죠? 서로도 안 썰려. <웃음> 이게 우리 본네, 본네. 그러니까 낙엽이 있을 때 우리가 수행한다, 정진한다 그러는 것이 하루하루 죽고 설지 않으면은 그게 눌러 붙어 붙어 버리면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 업이 업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수행하는 것은 날마다 하고 하고 쓸고 닦고 해야지만이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름다운 잎사귀가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울까? 마지막 잎새가 안 떨어지려고 버티면 아름다울까? 쉽게 말해서 약간 지저분할까? 지저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떨어진 낙엽 하나하나가 그냥 낙엽이 아니라 우리 번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리정돈을 빨리빨리 해도 사계절이 지난 다음에 여름 되면 다 떨어지면 그럼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끝났습니까? 다시 움투고 있는 것이 우리 번뇌예요 또 시작되는 것들이죠. 그럼 마지막 입세가 매달린 것을 보면, 보면서 우리들 생각합니다. 만약, 만약에 마지막 입세가 나의 생명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훌쩍 그냥 나 떨어지려고 떨어지겠어요 알수 없는 미래 그래서 어느 날 제자가 <웃음>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님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제자가 스승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스승께서 하시는 얘기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너가 숨이 뭐죠 무덤 속에 들어가거든 그때 가서 실컷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거라 왜 지금 삶을 제껴두고 죽음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가 일어날 일은 어차피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비가 오고 가을이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면 만물이 자연으로 돌아간 것은 자연의 입니다 생로병사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돼 있고 병돌고 늙는 것은 자인의 순리와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계절과 같이 일어날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왜 앞당겨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가르침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한테 이런 질문 불교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무상하다, 더덥다. 모든 것은 변하는데 왜 너는 어디에 집착해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너 자신들은 그 미련 때문에 거기를 가느냐? 집착 때문에 왜 거기를 가지려 하는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한다면 왜 우리들은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오지 않는,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앞당겨서 걱정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더럽다. 무사상한 얘기죠. 그런데 왜 더듬는 삶에 우리는 집착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은 우리들이 아마 고통의 원인이 것은 고집, 멸도에서 아마 집착에서 시작되지 않은가 싶어요. 집착이란 것은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보이지 않는 병, 집착. 아름다우면 은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사랑하면 사랑에 집착하고 좋으면 좋다고 집착하고 미움은 미움에 또 집착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려 시대에 어, 나홍스님이계송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계송이 나옵니다. 산하대지 안전화 사, 만상 삼나 역부연 자성방지 원정정 진진찰찰 보방신이라 산하대지가 삼나 만상의 안눈 전화. 눈 앞에 다 아름다운 꽃이란 얘기예요. 산을 산안, 두두물문 사는 산 물이 다 아름다운 눈 앞에 아름다운 꽃이다. 삼나만상 삼나만역부연 상다 똑같다는 거죠. 자선방지 원청장이라 바야흐로내 네 자성이 청정한다면은 진진찰찰보방신이라 먼지마다 티끌마다 그것이 보방의 몸미라고 표현하지만은 그건 본래 거두려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산남만상이눈앞에 꽃이라는 것은 눈에 병이 나거나 피로해서 보는 흙꽃이라는 거예요. 흙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전에 보면 공하라 그러거든 허공의 꽃이 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공의 꽃을 보려면은 여러분이 기사되게 한번 맞으면은 번쩍 하면서 별이 피면서 꽃이 피어요. 그것이 공화하거든요 그것이 영원하냐? 잠시 있었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이 꽃들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꽃들이다. 그처럼세상의 헛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뭘 애착하고 그것을 탐욕 부리면서 집착하면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느냐 이거예요. 본래 청정. 그야말로 산은 산, 물은 물이에요. 산은 산 그대로 산일 뿐이고 물은 말 그대로 물일 뿐이에요. 자연 그대로인데 우리들은 그걸 어떻게 보느냐? 다 자기 근기대로, 자기 업대로 아름답다, 별로다 다 이런 평가를 해요. 그야말로 세상은 하나인데 세상은 몇 개? 여기 사람 숫자만큼 세계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세계가 있으니까. 각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세계는 하나지만 은 진리는 하나지만 은그 진리 보는 눈은 여기 계신 만큼 우리 인구 수만큼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무유정법이라고 했거든요. 무유정법 정해진 법은 없다 고정된 건 없다 다 변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내 것이 전부라고 해요 내가 본 것이 전부라고 표현을 하고 착각들라고 사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아집이고 집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내 것이 전부이라고 고집하는 거 고정관념이 생기면, 옹졸한, 옹졸한 사람이 돼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또 아는 것이 다른데, 내 것만 제일이 다 어, 고집히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들 수, 들수록, 많이 아시고, 더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속된 말로 똥고집 밖에 안 납니다. 어. 아이들은 몰라서 고집을 부린다고 이해를 하지만 어른들은 아시는 만큼 더 이해하고 포용력이넓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이들보다 더 옹졸해요 부처님께서 말씀 보면 내 법이 최고이고 이것만이 분류 진리만이 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일치 진리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진리라고 말을 하면 은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서 바라본다면 은 비진리라는 말이 성립이 되어버리거든요. 내가 오르면 은내 말은 진리요. 그러면 너 말은 뭐죠? 비진리라는 얘기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대립과 분별을 넘어선 거예요. 상대적인 진리가 없, 없어야 돼요. 우리는 진리는 상대적 진리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들 유무를 따지는데 불교 가르침을 무라고 한다면 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 사상은 공이에요. 텅빈 진공 묘유 있는 자체가 진리인 것이지 유를 집착한다든지 무를 집착하게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불교적 진리란 것은 상대적 논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대립과 분별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은 변해가는데 변해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것이 우린 집착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다 변해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들이 불교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 자식 잘 되기를 라십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시면서 어, 불교를 믿으십니까?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를 실천하고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가장 어떤 것을 삼아야 할 것은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마음의 평안. 마음이 평안해야지만 모든 것이 성립되니까 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내 마음 편안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아요. 일체 유심조로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이 편안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은 시시비비라는 것은 내 말이 옳다, 니네 말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얘기죠. 상대적 개념이니까 시와 옳고 그름 이는건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열방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 부처님께서 어느 날 장인들 이렇게 다 이렇게 모이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코끼리를 만져보게 해요. 장님, 앞을 못 보는 장님들인데, 코끼리를 만져보시고 한 다음에, 각각 물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러면서, 코끼리가 어떠냐, 이렇게 물으니까, 상아를 만져본 사람들은 상아가 뭐같이 생겼습니까? 이제 경전에 보면은, 무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무 같다. 그리고 귀를 만져본 사람은, 이제 옛날 경전이니까, 키 같다. 그러니까 체 하는 키키 키 같다고 만져. 머리를 만져본 사람들은 바위같다 돌같다 코를 만져본 사람은 절구공이 같다 다리를 만져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그건 비슷하잖아요 기둥같다 눈뜬 장님이나 앞을 못, 못 보는 장님이나 똑같은 느낌은 여러분 눈뜬 장님이에요 왜 자기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그리고 배를 만져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 항아리 같다고 해요 항아리 같다고.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새끼줄 같다고. 이렇게 코끼리 한 마리를 만져보라고 하니까 다 다르게 얘기해요. 여기 우리 법당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어떤 물건을 하나 갖다 놓고 만져보라고 하면 아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만져본 것은 그게 전부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전부니까. 그러니까 코끼리를 만진 장님처럼 자신이 본 것만 믿고 살아요. 우리도 자신들이 실제 우리들 자신들도 하지만 확실하게 봤다고 생각했던 것이 전체가 아니라 우리도 자신이 보려 했던 것이 일부분이에요. 우리들 허니들 그런 얘기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가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어 일부분이 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연세 드시면은 왜 고집이 늘어날까? 자기 여태까 고정관념에 비춰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자신들이 이제 뭐, 뭐 몰카도 있고 뭐, 뭐 별게 다 있잖아요. 녹음 있고 다 있는데 다 지키고 있어. 그런데도 우겨. 기록이 다 남는데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가 오늘 이제 법회 끝나고 나가서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물어보면 다 다르게 얘기할 거거든요. <웃음> 그러듯이 우리는 머리를, 나이 드시면은 머리를 믿으면 안 돼. 기록을 믿어야 돼.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 머리란 것은 메모리 한계가 있거든요. 뇌도 쉬는 것을 욕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피곤해 버리면 입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기록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자기가 만지고 생각한 것이 코끼리다고 주장하는 것이 10인데 그럼 그것이 맞을까? 틀릴까? 틀릴까요? 맞을까요? 누구 말에 맞을까요? 지금 코끼리 한마리만 지고 여러 사람이 지금 장님 표현했는데 누구한 맞을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누구 말에 맞냐 했더니 부처님께서 하시니까 네 말도 옳다, 네 말도 옳다, 네 말도 옳다 다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해? 코끼리 한마리한테 다 다른 얘기를 했는데 옳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가 전체를 몰랐지만은 일부분이라도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남, 나름대로 그 부분만 우리 인정해주는 아량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가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코끼리다겠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금 한 부분, 부분들을 다 조합해보면, 해보면은 어떻게 되죠? 한 마리 코끼리가 나와요. 아까 각각 다른 만졌던 부위들을 조합해 보면 어떻게 되죠? 한마리 코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개개인의 그 의견들을 다지 틀린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뭡니까? 소통이에요 소통 커뮤니케이션 사람마다 다른 느낌, 생각, 정보를 주고받는 일 이것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작업들이에요. 내 것이 전부이고 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벗어나는 일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의견 소통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요 민주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일방통일 라고 한다면 민주주의에요. 불교의 교리적으로 보면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서 모든 걸 합니다. 그것이 대중공사거든요. 대중공사. 우리 절에서 말한 각각의 의견들을 다 수용하는 겁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나만 옳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코끼리 한 말을 통해서 지혜로운 부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체는 불자로서 더 넓은 마음으로서 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건강경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쟁이 건강경인데 거기 그러나 합니다 상에 머물지 말라 상을 버려라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고정된 거거든요 그것을 무주상 머물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생각에 머물려 있다는 것은 뭡니까? 편협적이고 남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이해하라 그런 얘기하지만 우리들 자신들은 참된 불자가 되려면 가장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사스님 법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신혼부부가 막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하고 이제 차를 식장에서 이제 신혼여행 가려고 물건 나오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부주에서 뒷펌프를 뻥 박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게 생각합니까? 신혼 이제 결혼 막 해서 막 나왔는데 시작하기 전에 재수없다고 하겠지. 안 그래요? 이게 중생심이에요 이것은.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렇습니까? 또 이제 박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뒤 사람이 내려가지고 어, 막 결혼식 끝낸 사람한테 사과합니다. 죄송하다. 그랬더니 막 결혼식을 끝내고 나온 신랑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흔히 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해요. 그런 마음이 나을까? <웃음> 괜찮습니다. 허니 있는 일인데요. 흔히 있는 일. 그러니까 예심이에요. 예심. 허니 예심. 있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예심이란 뭘까? 예심이란 것은 달리 사랑이란 것이죠. 사랑이란 것은 깊은 예심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다 이해하니까. 방금 결혼식을 마치시는 부부 말합니다. 또 이런 얘기예요. 저희는 지금 막 대형 사고를 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이렇게요. 지금 대형 사고를 쳤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미한 접촉 사고는 괜찮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전제로 이미 결혼식을 했으니까, 이거 대형사고를 친 것이죠. 그 대형사고를 치고는 우리 사람들, 그럼 이것을 우리 이해하는가? 날마다 접촉사고를 우리안 내고 있어요? 접촉사고라는 것은 이해심이 없으면 다 접촉사고예요. 그럼 바로 이해심으로서 우리들 자신들이 부처님 가르친 대로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신혼부부가 이런 마음을 내는데 우리는 이미 대형사고를 쳐서 10년, 20년, 30년 살아왔는데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더니 황혼 이혼율이 3분의 1이 황혼 이혼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꾹꾹 참고 살았는데 왜 황혼 이제 와서 황혼 이혼을 하셔요? 대형사고로 다칠거다 치고 가,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이제 나이 드시면 이해시이 많다면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자 살며 살겠건 배려하는 마음들 그것이 오히려 서로가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 어렸을 때는 서로 니네 거다 내 거다 서로 구속하려고 했다면 서로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마음들 내 거다 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집착이거든요 이 세상 내것내 내 마음도 함부로 못 하는데 어떻게 자기 와이프 아니면 남편 자식들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하려고 하셔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법당에서만 아니라 나가서도 집에 가서도 그래야지만이 나도 편하고 가족도 편하고 다 편안해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이 아집이고 잘난 맛에 우리는 인정버 벌어진 일인데 우리는 과연 대형사고를 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저는 부리람에 살고 있는데요 부리람은 반아날로그와 디지털시대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리람은 볼라가 아닌 장작을 뗍니다. 장작을 떼려면 어떻게, 어떻게 되죠? 나무. 나무가 필요하죠. 그런데 불이라면 찻길이 아직까지 없어요. 없어서 장작을 전날라야 돼요. 아 하러 오죠 요즘은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하나면은 다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보면은 자동화 시대라. 전자동이죠. 우리들 자신들이 집에서 자신들 생각하고 싶어 걷는 것 대신 자동차. 여러분이 생활 공간에 보면은 빨래를 하십니까? 세탁기가 해주죠. 밥을 하십니까? 밥솥이해주죠 김장, 김창 독이 있습니까? 김치 냉장고가 있죠. 기계가 다 해줘요. 기계가. 전자 시스템이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런 걸 하느라고 여러분이 시간에뭐하다 바빠서 못다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이 다 해주는데 바빠요 안 바빠요? 아니 다밥 해주고 다 해주는데 내가 왜 바빠? 빨래까지 다 해주는데? 눌를누게 바빠 이게?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자동화돼서 나 대신 기계 다 해주는데 얼마나 편하세요? 그러면 편하세요? 편하긴 하겠죠.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마음은 편한 게 아니잖아요. 왜? 방금 얘기했지. 새로운 제품 나오면은 바꿔치기 하려면은 업데이트 새 물건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끝없는 탐욕이, 탐욕이. 탐욕이라는 게 있어요. 물질적인 끝없는 탐욕 때문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많잖아요. 어, 영국 로버트 영국 로버트 에드워드 스키 데스키가 지은 음, 책에 얼마나 있어야지 우리는 행복한가 그런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우리는 행복할까? 여러분 얼마 있어야지 행복하죠? 많을수록 좋겠죠. 그럼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돈이 최고다는 얘기 성립돼요. 그런데 우리들 자신들 보면은 우리들 자신들은 우리 과거보다 훨씬 부유해졌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왜 그만큼 행복하지 않을까? 공식 환율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 생산량이 GDP가 2만 달러를 훨씬 넘었거든요. 그런데 물가 등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구매력 지수가 있다고 래요 PPP가 있는데요. 그냥데 환산하면 3만 달러를 넘었대요. 경제 지포상으로는 우리들이 목표를 했던 우리는 항상 목표라는 게 뭡니까? 어느 나라죠? 서방 국가들입니다.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우리도 물론 OECD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따라잡았는데 여유롭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스키드스티의 그발포면 부유해졌음에도 어떠면은 부유해졌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더욱 소비와 일에 중독된다는 거죠. 부유해진 만큼. 왜? 아무리 있어도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막 돌아가시려고는 얼마, 생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분한테 선물을 드린다면 무슨 선물을 드려야 가장 그분이 좋아할까? 무슨 선물을 드려야 가장 그분이 해피하게 감사하게 생각할까? 뭐, 뭐가 될것 같습니까?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각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물어보고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죽음길에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질적인 건 의미가 없어요 달리 얘기한다면 그분이 음악을 좋아한다면 아람 진짜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줄 것이고 아니면 은 꽃을 좋아한다면 꽃을 선물할 것이고 아니면 은 그분이 진짜 손도 고동을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분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유일하게 그분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물건, 물건이 아니거든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키델 스키, 스키 이제 이분이 잘 산다는 건 무엇인가 좋은 삶은 무엇인가 연구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욕구를 제하는 방향으로 좋은 삶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은 첫 번째가 뭘까? 첫 번째는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건강.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안전. 그리고 세 번째는 존중. 네 번째는 계승. 다섯 번째는 자연과의 조화. 일곱 번째는 우정. 아니, 여섯 번째는 우정. 나머지로 일곱 번째는 여가래요. 일곱 가지. 일곱 가지 기본제라고 표현합니다. 이기본제라은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탐욕의 맛은 일곱 가지 기본제라는 거예요. 탐욕의 맛은. 그래서 이제, 우리들 자신들은, 우리 같은 출가자들은 정신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수유하고 정신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수유하면 행복하느냐? 일반인한테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일반인한테 무수유가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요 사탕은 먹어야 단맛을 알고 내가 행복하죠.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 피워야지 행복하죠. 먹는 사람은 먹어야 행복하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다 허망에 허망하고 행복하고 달라요. 행복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가? 내가 거기서 만족을 통해서 충족이 됐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이란 것은 가장 백살뭐 뭐합니까? 건강해야지 행복한 거거든. 맨날 고통 속에 산다면 그건 건강하지 않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안전이죠. 우리 안전한 데 살아야 되거든. 안전하으면 항상 불안하거든. 그래서 안전한 위한 다양한 달리기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국가적 정치 정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중. 존중하는 건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있어야 할 것은 존중입니다. 존중이라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존중이 없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성이 있어야 된대요. 개성. 개성은 뭐, 뭐죠? 각자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수 있는 사회. 내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함으로 해서 내 자존거, 자존감이 드러나는 일. 이것이 개성이에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광산, 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의 조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건어딥니까 자연이 있어야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정. 우정이라는 것은 따뜻한 사회 살면서 우리 동지들과 나눌 수 있는 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정. 남의 외톨이 아니라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 혼자 사는 스님이 이제 칠순 됐는데 나독고노인이야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웃음> 그러고 보니까 세속적으로 말하면 독고노인이라 독고 수행자가 아니라 그는 혼자 산다는 것이죠. 물론 수행자는 홀로 사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대중도 중요하지만은 홀로 사는 것은 시프렇게 혼자 살아있지면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다 해결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라는 것이 뭡니까 식구라는 게 뭡니까? 그것이 이제 더불어 사는 것이죠. 혼자 사, 산다는 것은 더불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더불어 사는 우정에는 그것도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에게는마지막 충분히 쉴수 있는 여가가 있어야 돼요. 여가. 우리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하시죠? 여가를, 여가를 선용 잘 하려고 하잖아요. 여가. 안 그래요? 돈 많은 이유는 물론 좋은 집, 뭐 좋은 음식을 하겠지만은 그거보다도 여행을 다니고 여가를 선용을 잘 하려고 돈 없으면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은또얘 가서 저 이상한 데 자는 것보다도 뭐별 4개짜리 5개 짜리 자고 싶은 그 인간의 욕구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여가를 통해서 우리는 또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요. 여행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안에서는 우리가 고정관이 확 막혀 있어서 생각의 뜰이 갇혀 있습니다. 그건 바깥에 나가보면은 저도 산 속에 있다 보면은 돌력에 벼가 익는지 아닌지 몰라요. 시골에 살는데 마을에 나가 봐야지 돌력에 벼가 누루누루 익어 간다는 거 알지? 산만 보고 살아가지고 산만 단풍이 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건 나가 봤더니 오늘 나가 봤더니, 벼가 지금 노랗게 익어가 있더라고. 모르면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 나가 보면, 야, 저렇게 다르구나. 익어가 있구나.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나 자신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무언가지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이 몸은 조금씩 허물어져 가지만 마음은 새롭게 창의적으로 차올라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 시간을 우리들은 무아치하게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해요. 사물을 보는 눈도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바뀌어요. 제가 경전을 보는데 옛날에 경전 봤던 경전에그 맛하고 지금은 봤던 경전이 또 달라거든요. 경전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경전은 똑같지만 은나 자신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강물에 발을 두번 담을 수 없다는 까득이 여기 있습니다. 강물은 흘러가요. 그 강물에 여러분, 여러분께서 발을 두번 담글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지금 이 법회에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는데 절에 오시는 불자님도 그러고 항상 오시는 이가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본문해십시오 좋은 본문이란 건 과연 어떤 것이 본문일까? 어떤 것이 좋은 본문이죠? 우리는 좋은 본문, 바쁜 일상을 쫓아다니는데 가보면 실망을 해요. 하고 일수입니다. 도대체 그 좋은 말씀이란 것은 무엇일까?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무엇 때문에 그 좋은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자는가? 왜 들으려고 하시죠? 우리는?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우리,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말씀도 내게는 무연하고 아무 뭐, 무연하고 무익하다 이런 얘합니다그 좋은 말씀, 이렇다면 좋은 가르침은 사람을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 가르침은 뭐죠? 말씀의 종교가 아니라 실체의 종교, 말씀의 종교가 아니고, 믿습니까? 했을 때, 믿습니다 하면은 그건 잘못됐다. 뭘 믿을 게? 뭐가 있다고 믿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보고 느끼고 견문 각지 내가 아는 것을 보고 믿으라 그랬지? 그건 아니요 그것을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알아차려라.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가르치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지나지 않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텍스로 삼아서 그걸 방편으로 삼아서 하는 것입니다. 혼이들 이제 불리 문자, 불린 문자, 그러니까 책을 보지 말라고 다들 착각하는데 책을 보지 말는 얘기 아닙니다. 봐, 보는 건 얼마든지 봐라. 하지만은 그 문자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착각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이 실제 삶에 가르침을, 배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라는 것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체험이 없는 말은 말에 나온 메아리가 없듯이 그 어떤 가르침도 일상적으로 생활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새로운 말씀, 새로운 가, 가르침을 들으려면 은이태까지 더러운 말씀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뭐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물을 받으려면 비워야 되는 것이죠. 옛날을 고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나는 이랬으니까 이래야 돼 이런 고정감을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갇혀 있거나 걸려 있으면은 새로운 가르침을 들을 수 없어요 예술적 용어는 창조적 망각이라고 합니다 창조적 망각 텅텅 비어있어야지만 이뭐 어떻게 되죠? 비로소 메아리가 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말씀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대가 서 있는 지금 바로 지금 이곳에서 자기 자신답게 살고 있다면은 그 자리에 좋은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찰에 가시면은 그 주련이라는 거 아시죠? 특히 이제 그 해인사 가면은 주련에 이런 구질이 있습니다. 원각, 도량, 하초 현금, 생사, 즉시라 원각, 도량 원각이란 뭐죠? 깨달음 현대적 용어로 말한다면 행복 깨달음이 어디 있느냐 행복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현금, 생사, 즉시라 현금 돈이 아니라 지금 지금 내 손에 있는 돈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생사 그대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가장 행복한 자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지금 깨어있는 이 순간 이 마음에 극락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 집착하지 말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해지만이 나 자신이 행복하고 잘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 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불행할 때는 불행할 때는 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보라. 맑은 정신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현금즉시이 순간순간이 극락이고 층, 층, 지옥이니 다음 장가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